안녕하세요 캠콩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없어도 썸네일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브라우저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요즘 이미지 제작 혹은 3D도 어, 브라우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어, 오늘은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브라우저 툴을 사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구글을 열시고 검색을 미리 캠퍼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들어가시고 일단 뭐 미리 캔버스가 뭐냐 이미지 편집하는 그 솔루션 인데요 음 보시면 뭐 이렇게 썸네일이 있고 이런식으로 바로 어광고성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쭉 보시면 다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에서 이제 말하는 경우는 저작권 없이 마음대로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어 <웃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진입도 난이도가 뭐 쉬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템블릿에 들어가서 더블클릭 혹은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템플릿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브젝트가 다 이게 레이어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원하는 이미지를 따로 독립 형태로 어 편집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옆에 있는 편집 툴이 나와요 뭐 필터 기능이 있구요 그러면 뭐 크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후백한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작게 하고 음 없음을 하면 다시 뒤로 가서 투명도를 낮춘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은 어,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예제들이 워낙 조, 좋기 때문에 뭐 배경만 바꾸거나 뭐 폰트를 이제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폰트가 어, 다돼 있어 가지고 한글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 있습니다 뭐 굳이 단점이 있다면 어.. 제한적인 편집?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어..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어 만든 거를 이미지를 가져와서 써야되는 경우가 어.. 종종 있겠죠? 아니면 제가 원하는 배경 뭐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 직접 제작을 하거나 불러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완성시킨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일단 제가 제 채널을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썸네일을 제작을 안한 영상들이 많아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을 여시고 일단 제가 이제 어, 썸네일의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다시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 이제 썸네일 쪽으로 가서 썸네일 보시면 이게 저기 픽셀 사이즈가 나오죠 1280, 720 픽셀이라고 나와있네요 똑같이 설정해주시고 네 레이어를 이제 풀어주시고 새로운 레이어에서 제가 하는 방식은 아주 가라 방식이라서 네 노가다 방식으로 한번 외곽 아어 우편의 느낌 외곽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만들어놨고요 깔끔하게 픽셀 정리를 해주시고, 어, 색깔을 넣을 텐데,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을 했듯이, 카테, 카테로그, 아니, 이제 주제별로, 이제 그 레이아웃을 색깔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뭔가, 어, 정리된, 통일성 있게, 어, 제품이면, 제품, 그림이는 그림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음 색깔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아 이제 이제 미리 캔버스 가서 이제 어그 세이브한 그 레이아웃을 업,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곽 레이아웃은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거가져 오시고 어, 필요 없는 거를 다없애버리고나면자 필요한 거는 이제 텍스트와 텍스트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다 없애버렸습니다 어... 키크론그 제가 이미지가 필요해가지고 제품 사이트 가서 이미지의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어.. 편집을 할까 합니다. 어.. 미리 캔버스가 이제 레이어를 이제 고정하는 어..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다보면 뒷게 선택하고 하다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고정된 이미지는 락을 걸어 주시면 어,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 관련해서 제목이랑 이제 기타 썸네일 어,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음, 키워드를 좀 넣고 그리고 텍스트 가아 이제 색깔을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작업은 이제 저거 지우기 기능이 없다보니까 뽀로이로 상자 하나 꺼내가지고 바탕화면 색이랑 맞춘 다음에 전원식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제 로고에다가 우편의 컨셉이다보니까 우편의 그 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 일단 포토샵에서는 <웃음> 제가 할줄 몰라서 어 일단은 그... 미리 캠퍼스에 보면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우연찮게 어, 도장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아... 어, 포함시켰습니다 적용시키고 바로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보니까 저런 식으로 잘 올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이제 장점은 작업이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직관적이면서 나노 난이도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차기적인 작업을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이제 제한적인 편집 정도인데요. 어, 그 이외에 어, 불편한 것은 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셨다면 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